mandar vale. 리언니의 <웃음> 인사를 많이 듣질 않았던 거님 아, 음. 아니 근데 내가 얼마 전에 보니까 리비도 아니야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따는 수녀! 인사 드리겠습 인사 드리 인사하기 힘드네요 한번아 정말 근데 좀 오늘 뭔가 평소보다 어둡게 나온다잖 않아요? <웃음> 그래 뭐지? 아닌가? 이게 화면이 어두웠어 어 화면이 어두워어 음, 화면이 어두웠어 음. 음. 좋아 좋아 좋아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 o a Oh, yeah! yeah. Uh, happy birthday to you! 이 y i b e i r t h d a y t o g y o u r t s o u o t i o n s i 서 u n o n o not n g o r t u o n t o 푸우 아프 아퍼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우아 여기 진짜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이라이브 시작 전에 뭔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계속 붙였거든요 엄청하게 계속 떨어져가지고 맞아, 맞아. 직원 언니분들도 다 도와주시고 이렇게 는데 예쁘게 나오죠 맞죠 우리 다 I'm happy to see you! <웃음> Me too! Me too! 신아 지우야 사랑한대 닉네임이 u r 냥냥. <웃음> 이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요 f 시래기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이제 어 원래 되게. 낙가리아낙가리님을 많이 언니가 낙가리인다고요 아니 아니 나는 <웃음> 아닌데 나는 아닌데 내가 이제 많이 당가가왔었거든 아니 아, 막 이렇게 하니 이렇게 허허허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하니까 약간 뽀쉬렉이라고 불러주시더라구요 뽀쉬렉이고큰의식 그러니까 희키 생일 축하해 감사요내 <웃음> 네, 마음이야 아 네? <웃음> <응>. <웃음> 내 마음 언니도 미리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희진이가 <웃음> 누나 같대 맞아요 사실 야! 근데 <웃음> 네, 이거죠 이거추츄 어. <웃음> <슈>, 너무 예뻐요 <웃음> 예뻐요 고마워 오케이 okay. 멤버들도 진짜 보고 싶어 하거든요 맞아. 오늘 진짜 계속 그래서 저희가 t m i 나 소식을 모집해 왔어요 맞맞아 빨리 전해줄 거 있는 사람 빨리 손손손다 알려달라고 알려달라고 네. 막 이렇게 공부했어요 저희 지금? 네 공부해놨어요 응. <웃음> 멤버가 하도 많으니까 음. 기억이 안날까봐 맞아 영순이로서 이 순간을 기억하고 뇌에 저장해놓을게요 뇌 저장 오 좋은 말이다 신기하네 응. 저희가 오늘 생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맞아요. 서로한테 음식을 해주고 싶었잖아 맞아요 뭐 해주고 싶었어? 원래? 저는 진짜 응. 거한 걸 마음으로는 해주고 싶지만 제가 어, 마음대로 해줘! 그 마음대로 언니를 <웃음> 아, 또 이렇게 <웃음> 그다 이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아 맞아요 그래도 생일이니까 좀 케이크 같은 거는 만들어주고 싶고 근데 케이크는 또 오븐이 필요하고 해서 자 브라우니를 만들어주려고요 언니한테 브라우니? 브라우니가 그치? 좋아요? 망해도 맛있는 게 그럼요, 아닙니다. 그럼요. 알려주세요. 그럼요, 이건 망할, 망할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요. 넌 망할 수 없는 것도 망하니다 아, <웃음> 아, 무슨 소리예요? 근데 희진이가 그 삼분 요리인데도 그걸 망해서 줬어요. <웃음> 아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답니다. 그럼 망하실 아, 수, <웃음> 아, 수 없잖아요. <웃음> 그렇지. 근데 그걸 게 신기하게도 참 맛있었어요. 그렇죠? 언니는 저한테 뭐 준비했어요? 나? 나는 이제 이게 이부 언니가. 요즘 아, 빠진 토스트기를 구매를 했잖아요. 협찬 제공. 하수영님이 협찬해주셨고요. 이 토스트기는. 채원채원 밥. 아니. 이게 고원이가. 고원이가. 요즘에 사과잼에 너무 빠져어요 맞아요. 그래서 햇. <웃음> 올리비아 햇. 아, 올리비아 해랑. 아, 죄송해요. <웃음> 너무.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분명부르니까 평소에는. 맞아요. 올리비아 해와. 고원이 고원이와 이부 이부 언니 이부 언니 <웃음> 너가 얘기해줄 이부 언니가 이제 식당에 빠져가지고 응. 이제 언니 토스트기를 구매를 하고 차원이는 네? 사과찜 사0만원 사과찜을 샀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 해주 해주 요사주 해주는 잘 먹지. 아잘 먹어요. <웃음> 네. 그래서 이제 사과찜을 2만원걸 샀는데 지금 3일 만에 순서 맞아 순 적이 없어. 저희가 20살부터 먹 무슨 소리야? 3 <웃음> 0살이에잘 그 <음주에서> 먹었어요. 얼마나 많았어요? 빠르게 먹었어요. 맞아요. 나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도 많이 뺏어 먹었죠. 응. 요즘 그래서 하수영 언니의 부 언니의 토스트기와 <웃음> 네, 해서 저는 식빵을 <웃음> 이렇게 구워서 과일 올리고 생크림 올리고 해서 어. 저는 완벽한 요리를 만들었을 거예요. 언니 요리해본 적 있으는데? 한 번도 진짜 요리해본 적본 적이 없는 것같아 생각해보니까. 응, 없어. <웃음> 잘됐 <웃음> <웃음> <웃음> 근데 이제 매에서 약간... 그려보고? 가장이. 아니, 어쩌면 진짜 저보다 언니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무슨 소리야? 진짜? <웃음> 공개가 진짜 되지 않았어 거짓말이요 방송에서. 공개가 되지 <웃음> 않았어,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진짜 본적이 없거든요. 아니, 아니. 그러면 오비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우리 요리하기 전에 누가 더 못할 것 같아요? <웃음> 아니, 잘하는 게 맞잖아요. <웃음> 아니야. 못할 것, 같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그런 의견을 지금 9분이니까 11분까지 받을게요 네. 하나, 둘, 둘, 셋! 어떻게 왔어다수칠까 대박이다 <웃음> 너 역시 이제 아주 <웃음> 1년 됐다고 하죠? 음. <웃음> 와우! 여러분 근데 자고 잼은 딸기가 아니고 사과예요 진짜? 응. 나는 사실 딸기야 진짜요? 아니 사실 난 초코 네. 으 네. 누가 네. 누가? 네. 누가 초코를 뿌렸는가 무인가 <웃음> <웃음> 말이야. 진짜 근데 사과잼이 아, 너무 아, 맛있어요. 아, 맞아. 나도 너무 빠지긴 했는데, 근데 난 사실 아직까지는 딸기. 왜냐면, 딸기야. 맨, 응? 내가 딸기지? 아니, 전사과예요 아니, 응. 내가 딸기니까 빨리 딸기해. 아니, 전사과예요 음. 음! 박재원! 어! 응. 박천이 제일 못할 것 같다고요? 아, 고원이가요? 찾았어, 나는 찾았어. 김립을 찾았어. 레벨이요? 아 <웃음> 네. 늘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웨이님. 그러므로 누가 요리를 더 못하는가 말입니다. <웃음> 아, 이거 꼭 선정을 해야 되나요, 이거? 희진이래. 아, 노노노. 아니, 야, 거야, 아니야, 이거 누인 거야, 이건? 아니야, 추. 아니, 아니야. 미안해! 고마워! 츄! 츄! 츄! 이거 잘못 쓰신거야 츄! 츄! 츄! 도토리 키재기 도토리 키재기? 더 레인마커 아니에요 오늘 증명하겠습니다 네 요리 못하는건 전희진이지 왈라비아해 왈라비아해 누굽니까? 왈라비아해 <웃음> <웃음> 누구야? 고원이 지금 <웃음> 원이박고원도 <웃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웃음> 자, 11분이 됐으므로 희진이로 선공했습니다 <웃음> <웃음> 아우 사실 나 진짜 자신 없어 요리는 아, 아니에요 괜찮을거요 맞아 한번 이겨볼게 화이팅 요리 한번 그러면 요리를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볼까요? <웃음> 과연 자, 누가 더 괜찮아 나는 과연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까 <웃음> 나는 마음은 듬뿍 담아 줄게진다 저도 먹을 수만 있게 만들게요 오, 오 스타 왜요? 잠시만. 나위해 준비했어. 오 대박. 해 앞치마 앞치마를 준비했습니다. 원래 요리하기 전에 앞치마 해야 되잖아. 맞아 네. 내가 너 직접 해줄게. 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해줄게. 자, 일어나세요. 아, 일어. 삼. 하이. 이거 맞나? 이렇 해서 이렇게 이런 이런 거 조그만한 거 떼주고. 자 뒤돌아보세요. 진짜. <웃음> <웃음> 앞치마가 무슨 발목까지 와요? 어, 원래 앞치마가 약간 긴게 유행이야 요즘에. 그래요? 아, 지금 약간 제가 워커 신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수상 시장같은고 멋있다. <웃음> <야>. <웃음> <보여주기> <웃음> 멋있다. <싶다. 웃음> 아이 멋있다. 좋아, 좋아. 한번 점프해 내려. 아, 네. 제가 해 줄게요. 응? 이게 목 뭐, 아, 이게 뭐. 어, 이게 앞인가? 이게 앞인가? 음, 이게 앞이 앞. 음, 아니 거꾸로 했어 거꾸로 했어 거꾸로 했어 거 아니야? 거꾸로 했어 안에 거꾸로 주머니, 주머니. 응? 어 아니야 나 여기있는데? 여기있어 주머니 어머! 뭐? 바보너좀 아, 똑똑하고 하냐? 그럼 나너 반대로 해줬어 <웃음> 자 해볼게요 자 일단 들어 손 들어 응.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 항상 이렇게 가만있어! 가만있어! 슛! 아니 슛!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왜 웃으시죠? 아보, 목, 채다, 목에, 목에 뭐? 됐어요? 됐나? 응? 됐어요? 목 길이 맞아요? 모르겠어. 너 반대로 했으니까 내가 반대로 해야 될것 같은데. 응? 주머니 없지? 근데 주머니 필요 없지 않아?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몰라요? 응. <웃음> 자, 반대로 반대로. 주머니. 주머니 필요하니까 쉽지 않네 그렇지 자 앞치마 매주는 방송 <웃음> 자, 오, 오늘 앞치마만 매다 끝나는 거 아니죠 괜찮아 이렇게 옷 디자인 선생님 추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앞치마 디자인은 김치입니다리본을 예쁘게 묶는 방법은 이렇게 꽉 매서 이렇게 잡 앞치마 매. 괜찮아 앞치마를 매는 방법 잘 매서 완성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됐어요. 뭐 어요 몰라. 언니 안 줘도 돼요? 응? 이거 응.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야? 뭔거뭐아요김준지 응. 음. 다시 묶어나니? 응? 어떻게 묶어나는 거야? 응. 괜찮아 응. 근데 이거 이 정도면 충분하죠. 오우. 귀엽다. 아 그래. 응. 너도 귀여워. 가자. 응. 가자. 냅시다. 아이고. 좋아요. 아, 자. 오늘은 네, 어디 맛있는 가게에 와가지고 제가 한번 시식을 해볼건데요 네. 그음에 시식을 한다면? 여러분은 체험을 해보는거예요 좋아요 네. 제가 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브라우니를 만들어 볼게요 완전 그럼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지 아니요 저는 양보다 질을 선택할게요 사랑하는 만큼 많이라고할줄알아 <웃음> 맛있게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동시에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내거 만들고 너거 만들고 아니 면너거 만들고 내거 만들고 어떻게 할까요? 같이 동시에 보자 그럼 그래. 갑시다 갑시다 자 먹자 아 먹자 <웃음> 해볼게요 만들기 전에 제대로 소개할 거예요. <웃음> 자 먹지 말고 저희 재료 소개를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응. 재료 소개합니다. 이것은 이번엔... 접시. <웃음> 언니는 약간, 저는 브라우니 비... 믹스. 우오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있는 재료가 이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 거야? 불 없이 불안불 불 그거 말래 하지 말래. 저희 회사에 전자렌지가 있잖아요. 아 좋아요. 만전자 되는 거야? 이거 전자리인지로 되는 거야? 아, 보통 상업 상업용에 온다는 제품을 배을 해가지고 좋아요. 자, 그러면 다음은 요리라고. 자 소개해줘. 아, 네. 머리. 음, 초코잼 그리고 빨기잼이 있어요. 빨기잼. 어 아주 경쾌해서요. 좋아요. 다음 소개해주세요. 자, 다음은. 자 빠질 수 없는 데코레이션. 버네나 버네나 버네나 정통 발음. 버네나 버네나 버네나 버네나. 그리고 애플 애플 애플 애플 그리고 까까 과자 있다. 오 떨어졌어. 저의 응. 최애 과자죠. 진짜? 이거 아니잖아. 어, 왜? 이거입니다 네, 오늘입니다 네, 네. 네. 아, 오늘 와, 네. 이게 맛있어요. <웃음> 초코 샌드 과자입니다. 는 <웃음> 초코 샌드 네. 네. 네. 과자입니다. 네. 네. 네. 해볼게요. 그럼. 식빵. 식빵. 식빵. 수 없죠? 진짜 죠 좋아하는 거요. 아마 멤버들이 냄새 맡고 달려오면 참 좋을, <웃음> 참, 참 좋을 텐데. 참 좋을 텐데. 이것은 조심 조심. 프런치 브런치. 아이입니다. 맛있는 과일들로 가득 가득. 근데 과일은 일단 수으로 그냥 먹어도 될것 같다, 그렇지? 너무 예쁘다. 잘라 잘라져 있어. <웃음> 아니 저걸로 예쁜 음. 데코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끝. 자 이제 만들면 되나요? 아 하나 소개 안 했다. 해봐. 뭐야? <웃음> 생크리. 근데 왜 이렇게 작아? <웃음> 누가 왔어요? <웃음> 아이근는새 거가 있어서 걱정하지 <웃음> 장났요 이거는 나 이거 보고 아까부터 요리를 약간 관심 갖게 됐는데. <웃음> 귀여워. 귀여운 칼. 귀여운 빵칼입니다 <목소리> 빵칼 이거는 그건가? 잼 바르는거? 네잼 바르는 스프레드 잼잼바르는거그잼 응. 바르는 칼은 뭐라고 불러? 잼잼 잼 스프레드 아네 몰라요 나도 모르겠어 자 해볼게요 하하 좋아 자 해볼까요? 어떻해 봅시다 수리 음. 나는 식빵을 일단 토스트기에 구워야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진짜 맛있는데 그치? 원래 이거 고원이랑 아 고원이랑 이제 이보원이가 계속 응. 식빵에 이렇게 토스기로 해주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맞아요. 다이어트하는 법을 까먹어버렸어. 오늘. 예전에 고원이가 저한테 응. 그 크래커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미니 응. 크래커에다가 사과잼을 응. 발라서 치즈 그냥 안, 얹어가지고 줬었거든요. 네. 그 <웃음> 입으로 저는 사과쌤에 빠져버렸답니다 이리 먹어볼게요 야, 야, 이거 야. 어떻게 넣나야 해? 어떻게요? 이거 옆에 이쪽 누르는 거막막막 막, 막 이렇게? 예, 네, 막뭐 이거 있잖아 이거 뭐야 이거 해보 취소 제가뭐야요 이거 먹. 그 숫자 있는데몰라 그냥 일단 그래. 빨어볼까덜 <웃음> 되면 다시 하면 되니까 다시 하면 되니까 식빵 많아요 여러분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언니 잘 쓰겠습니다 타고, 어머, 네? 내가 지금 빙다 열을 눌러가지고 뭐, 한탄거 아니야? 아, 연기만 한데? 아, 제가 기만 아니, 아니 뜨거워서 그래. 전 가열되고 있어. 먼저 뭐 할거야? 저는 이거를 브라우니 믹스를 아! 기대된다! 오. 요리사 아니야? 요리사야? 이런거 온거 완전히 언니네가 브라우니 요 <웃음> 제가 이걸 예전에 만들어 봤었거든요 음. 근데 이거 정말 망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간단해 확실해? 네, 확실해 이거 정말 너무 간단해 확실해? 이건 진짜 아기들도다 만들 수 있어요 다섯살 애기들도 좋아요 근데 이거 우유는 뭐야? 우유, 우유. 우유를 넣고 오, 뜨거운, 반죽을 해야해요 <웃음> 벌써 뜨거운 게 나오는데? <웃음> 이거 약간 그 사용하는 방법을 이번에 들어보고 왔어야 되는데 <웃음> 음, 제가 오늘은 또 요리를 오늘 진짜 안하거든요 그래 감사해요 털렸나이 됐다. <웃음> 어, 됐다. 됐다. 됐다. 어, 일시적인 오류. 어? 보이나? 이거 지금, 이 응? 이거 지금, 이거 지 이거 이거 지이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지거 지금, 지금, 이찮지 이거 지금, 이이게지이이이 만 들면 또 양이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지? 나는 일단 식빵이 먼저 아, 완료가 돼야 될것같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럼? 잠시만요 아! 깜짝아 <웃음> 아니 생각보다 <웃음> 여러분 이게 진짜 깜짝, 깜짝 놀랐네 자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아, 구웠는데 저는또아 수정한... <웃음> 어. <웃음> <웃음> 생크림이 필요할 거같아 생크림이 필요해 머리 머리 어? 나 아, 머리끈이군요 붙어리고 있어요 그래, 그래. 네자 그러면 저는 이 위에 일단 내가 누텔라를 먼저 발라줄게 이 오! 아, 새거야! 여진아! 여진아! 청 음. 초코찜 좋아하는데 맞아요 여진이가 보고 있겠지? 여진이 만들어갈게 언니가 만들어갈게 어. 여진아 언니가 만들어갈게 와우 이게 우유 55mm가 맞을까요? 음 물어봐봐 55ml, <웃음> 지금 종이컵에 한 반? 반? 반 조금 안되게? 약간 근데 많으면 좋으니까 일단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종이컵이 80ml라고 그랬었는 기억이 안나네 55ml 응 맞아. 그래 화이팅 그리고? 너가 직접 이렇게 하는거야? 그렇죠 정목도? 이제 <웃음> 원래는 주걱으로 해줘야 되는데 주걱이 없으니까 좋아 그러면 음. 저도 과감하게 누콧잼을한 초콧잼을 <웃음> 한번고했습니다 악마잼 이거 봐요 후다, 후다, 후다, 후다. 이거 진짜 숟가락으로 퍼먹고 그랬었는데 옛날에 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걸 여진이 덕분에 되게 많이 먹게 됐어 아 여진이 이거 한참 엄청 이렇게 하는 거 맞겠지? 엄청 많은데? <웃음> 너무 좋아요 그래, 그래 그치? 나는 나도... 똑발라요 알았어 더발라줄지 듬뿍 듬뿍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응. 아니 요즘에 손해주가 자꾸 나보다 막 매운걸 잘 먹는다고 하는거야 자꾸 자기가 그래서 아, 나는 계속 매운거에 약해지고 있긴 한데 근데 혜주가 요즘에 매운 거를 잘 먹긴 해요 점점 좀 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인정을 해달라고 투표까지 했더라고요 투표까지 아니 요즘에 저보다 잘 먹는 거 같은데? 진짜? 왜 음. 투표했는데 저손해잖한테 투표했어요 <웃음> 너? 너, <언제>? 너 정말? <웃음>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원래는 진짜 잘 먹었는데 뭐 지금도 막못 먹는 건 아닌데 약간 요즘만 조금 약해지고 근데 아직은 이부 언니를 따라갈순 없어요 오리비아 해, 씨. 리비아 해. 음. 우유 우유 더필요하겠죠 어. 우유를 더필요할그나 어, 아, 어렸을 때 그거 같은 뭐, 놀이터에서. 무슨 소리? 놀이터. 그 아이고 니한테 만들어 주는 건데 놀이터라고 아니난 좋은 추억이 담겨 있어서 그래. 그렇죠? 응. 야. 한향마타그야 향 <웃음> 요리 완료했습니다. 아! 요리 완료했어요. 지금 다된것 같아. 요 이걸 덮어주는 게 좋아 너? 여기 막 타고, 한겹. 네, 이걸로. 응. 그래서 그럴 줄 알고 하나 했어. 그래야지 이제 저희 몸은 식빵 한 장만 먹은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웃음> 칼 칼. 내가 바나나를 잘라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방송을 위해 요리하는 영상을 찾아봤어요 아, 진짜요? 음. 어떤 영상 봤어요? 내가 오늘 할게 크레페랑 약간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크레페 만드는 음. 장인분들을 모아서 음. <웃음> 장인분들까지 저도 오늘 이브라우니를 만들기 위해서 놀이터를 보고 왔어요 놀이터? 어때? <웃음> 네, 그러니까? 조금 비슷해?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음, 비욘디 놀이터 같다 그치? <웃음> 아니야 난널 믿어 음. <웃음> 깜짝아 언니 때문에 턱 깜짝 놀랐다 아, 이거 너무 깜짝깜짝 놀래는 것 같아 이분이 기계가 참무서운데 근데 저 망한 것 같은데? 망한 거? 아니야 이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쵸? 아, 오비들이 다 기대가 된다고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다 기대하는데 이건 진짜 맛이 없을 수도 먹고 싶다 진짜 만들고 싶은데 와서 한입 씩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잘 만들 수 있을까 모르겠어가지고 하나씩 다 먹어주고 싶은데 이렇게 딱 이렇게 한입씩 입에 넣고 이렇게 시식하고 가세요. 음, 됐겠지? 정도면 됐어. 너 <웃음> 정말 멋있구나, 편안하게 잘 만드는. 예, 진짜 요리사인 줄 알았어. 빠르게, 빠르게. 너 좋아하는 과일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거 말해보세요 저 청포도 오케이 청포도랑 오케이 청포도랑 뭐 있어? 파인애플도 좋고 뭐야 음. 코도 좋고 근데 청포도는 어떻게 올려야 돼? 그대로 올리나? 어 언니 잘라서 넣어주지 아 오케이 알고 있었어 <웃음> 원래 잘라서 주대로 움직이는 요리입니다 아니야 원래 잘라서 넣주 <웃음> 어, 그 자를? 있어요? 음. 칼이 있어요? 응. 칼이 있어. 이렇게. 제에다가나눠주고 다. 토프로를 넣어주고. 언니 되게 빨리 끝나겠다. 응. 짱, 짱 잘해서 그래. 너무 잘하지? 내가 너다한번 도와줄게. 좋아요. 응. 음. 이렇게 해서. 어, 가루가 안 섞였네? 너좀 그럴듯 하다, 굉장히. 그쵸? 응. 이쇼. 응. 희진이, 저기 보세요. 어떻게 뭐, 브라우니를 이렇게 만드세요 여러분들 그 카페 그 아시죠? 여기 준의 카페 그니까 러 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혜준의 언니도 요리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음. 정말 이번에 치즈 브라우니가 새로 나왔다는데 너무 맛있어요 저아못 먹었어요 저는 못 먹었어요 사실 그래요? 음. 그냥 브라우니좋아해요그브라우니 검은색 음. 음 맛있지, 음, 음. 맛있어. 이거 맛있어. 아이 뜯셔줄게 아이 좋아하는 거? 근데 이거 양이 세 음. 개로 안 나눠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음. 예 접시가 지금 세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개 나눌라고 했었는데 음. 이게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만들었었을 때 조금 이 바닥이 불 켜가지고 <웃음> <ilt> <웃음> <웃음> <웃음> 뭐 <웃음> 그냥 생크림? 생크림? <웃음> 생크림 <웃음> <웃음 지금 언니가 다음에 뭐 해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웃음> <웃음> oh, No no no 이게 생크림이니까 한번 생크림을 보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언니요? 가는 대로 만들어요, 긁가는 대로 그래, 아니, 나는 맛있게 뭔가 하고 싶은데 어, 가오 우와, 우와, 해요 희생할 예, 뻔했다 또 치워! 야! 치 <웃음> 자, 생크림을 많이 어. 넣고 아, 옥선생님 근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구박하는 것 같다 아, 절대 아, 아닙니다 절대. 저희끼리 자, 이렇게 사랑해 주신니 네, 약간 장난치때 이렇게 많이 합니다 네 <웃음> 생크림 많이 넣을게게 너의 생크림 미, 미생장갑 우와! 좋아 좋아 밤에가고 있어 나는 끝나고 좋아요, 있어 좋아요 또 뭔가 좀 예쁘면 저또 반죽이 다 됐어 지금 트레이넣고 있어요 아나 원래 시작 전까지만 해도 아나 진짜 막 요리방송처럼 막 순서 감화를 해주고 이래야지 이러는데 그니까 막상 또 하니까 저 혼자서 조용하게 하고 <웃음> 제가 집중하면 진짜 맞아 희진이 집중하면은 정말 집중해요 자, 해게 야, 이거 봐. 우와, 몸인데 보여요. 저 진짜 너무 잘 만들고 네, 있어요. 네, 네, 네. 이거 봐. 보여주고 어, 어, 굉장히... 이거 보여주고이게 비주얼을. 해준해준해준네 해준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단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저도 만들었어요 후추언니 저도 브라우니를 만들고있습니다 네자 그러면 아 올리비아해요 올리비아해 자 그러면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아 그리고 일단 나다 만들긴 했는데 먹어볼래? 이거 다음 만들었어요? 어, 다음것또 만들어줄게 이게 청포도 많이 들어간거거든 오오 청포도, 누텔라, <웃음> M 청포도 누텔라 M 바나나 아 청포도 초코잼 M 바나나 초콜릿 생크림 잠 이름 다시 말 빵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초콜릿 잼 바나나 청포도 초콜릿 바나나 <웃음> 잠깐만 뭘로 하요 아, 제가 추천할 메뉴는 청포도 바나나 초콜릿 잼 하나도 안 보이고. 아 내가 오늘 비비 언니가 만들어준 아 라면. 어, 라면을 먹고 너무 감분하나요 그래서 아, 아니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나. 라면 오늘 먹는데 서서 막 <웃음> 출근하기 전에 막 그리고 <웃음> 먹고 있는 거야요 <웃음> <거구나. 진짜>. 출근하면서, <웃음> <웃음> 출근하면서 진짜 서 회사 오는 동안 걸어가지고 막 출근하면서 걸어가면서 막 라면. 엄청 먹고. 놀랐어요. 비비니 고마워요. 근데 오. 제가 그 헬, 올리비아 헬즈랑 아 올리비아. 헬주랑 <웃음> 올리 비야 해랑 매기를 해가지고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오빛자랑테 예쁜 모습을 보여주려고 응. 이제 다이어트를 나좀 도와줘 서로 이렇게 응. 도와달라고 해서 그러면 언니 제가 언니 뭐 먹는 거볼 때마다 아주 가슴에 확 박히는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그래 좋아 나도 그렇게 해줄게 하는데 응. 통하질 않아요 서로 어떻게 말하는데 언니 아주 얼굴에 이런 언니입니다. <웃음> 근데 또 하고 싶어서 저녁에는 응. 했잖아요. 올리비아, 올리비아 해야 돼요. 말려줘 <웃음> 아, 아, 언니, 어차피 제발 안 들고 드세요. <웃음> 시원이 없습니다. 어, 지금 바로 시식을 하면 되나요? 네. 네 저도 응. 지금 그래, 근데 그 코. 마침 또 가다. 제가 브라니 네, 응. 반죽을 완료를 해서 요거를 이제 돌리면 응. 돼요. 좋아. 네. 한 4분 정도? 알았어. 돌리고 오겠습니다. 빨리 와! 네. 서. 아이고! 나 해주, 어, 리비아 해가 자꾸 제가 뭘 먹으면 이제 그냥 저를 포기했어요 근데 이제 뭐 음, 아침에 제가 라면을 먹는 것도 비비언니가 해주니까 먹은 건데 이제 맛있게 해줬으니까 고마운 마음 먹고 있는데 언니 왜또 주방에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너 빨리 가! 다가르쳤고 숨고네요. 해초 오리배 해서 잡고 이제 매운맛까지 들어가 지고로 야. 한번 먹어 봐. 내가 한 거. 짠. 장난 이 녹았다. 진짜. 아, 잘 먹신대. 짠. 음. 오비 또 언니 부탁해야 되는데. 오비 음. 어 아아 맛있죠? 맛있대. <목소리> 맛있구만. 먹지 말래. 누가 먹지 말래? <목소리> <목소리> 누가? 누가? 돈이 있대. 어너 이래. <목소리> <목소리> 너무 맛있는데 그렇지. 잘 만들고 맛있다니까요. 음. 이름이 뭐라고요? 왜 그래! <웃음> 이름이 뭐라고요? 아 까먹어가지고 청포도, 바나나, 초콜릿, 생크림, 초코크림, 식빵 더 추가된 것 같은데? 음. 그리고 과자 부스러 음. 음. 이게 이렇게 음, 음, 음. 색소가 녹아서 이렇게 무지개가 돼요 완전 건강에 좋은 맛이다 음. 음. 아니 저 애매는 솔직히 안 어울릴 애매는 미래 초코볼 초코볼이 네. 안 어울릴 줄 알았거든요 어, 어울리는 어울리는 어려워요, 음. 언니. 언니 저 이제 저도 만들어 보은 것도 있어요 응. 뭔가 조화가 저는 응. 악마의 토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웃음> 정말? 어, 위생장갑 껴야되는데 어. 위생장갑이 기대된다 응쇼 음, 저는, 음. 음, 저는 겹쳐서 만들게요 그 저는 입에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럼요 그럼요 언니 입 크잖아요 그래서 언니를 음. 맞춤 사이즈로 야 너무 야 그럼 방송할때못 먹을 수도 있어 언니 입 크기 맞춤 맞춰... 입 사이즈입 찢어질 수도 있어 만들어 볼게요 음, 응 사실... 초코잼 이거 안 먹어? 먼저, 아 먹어요 먹어요 먹어요 먹어면서, 먹으면서 먹으면 음. 맛있어. 아. 먹어봐. 맛있지? 음잘 먹었어. 음 그래 맛있는 아, 거. 그래. 음 맛있는데? 음 대박. 근데 진짜 잘만져었다그치 응. 근데 너무 달아. 달아요? 응 언니 단거 응. 잘 먹지 않아요? 응. 어, 언니 단 것도 요즘에 잘 먹는 줄 알고 알고 있었는데 응? 아니에요? 새소식이야 새소식 단... 단거 단거 하니까 생각났어 네. 리비가 단 거를 이틀동안 끊었어요 와 박수 박수 박수 아니, 저랑 리버니랑 응. 둘이서 진짜 단 거를 못 끊었었거든요 그럼 어, 솔직 다이어트 하려면 단 것도 끊어야 되잖아요 응. 근데 이게 진짜 끊기가 힘들더라고요 음. 근데 저도 끊었어요 정말. 너? 네 앞에 이걸 두고 있는데? 네 끊었어요 다시 얘기해봐 아니 정말 끊었어요 저는 3만 6천 명이서 조용히, 3만 2만 조용히 2만 하세요! 3만 끊었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칼 들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음. 음. 브라운이 언제 돼? 브라운이요? 지금 응. 이제 부러지고 있어요 빨리 빨리, 빨리. 다닿어요 조금만 빨리, 빨리 빨리 맛있네요 더 음. 그래서 이 이색적인 토스트를 한번 앞에 있는 우유라고 음. 드세요. 좋아요. 저거 네 여따 볼게요. 우유? 응. 음. 유 목마르면 마셔요. 응. 음. 음. 때마침 저희 도착했습니다. 대박, 대박. 아, 브라운이가 부푸는구나. 배달 음식인 줄 알았잖아. 너무 행복해, 언니. 이달의 민족. 이달려 따뜻해. 조금만, 조금만 시켜야 되나? 그냥 먹어, 그 어, 이거 언니, 음. 옮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거? 그래. 어, 네. 약간 이거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네. 뭔가 이렇게 떼지는 거 보니까 뭔가 저 접시에다가 옮겨서 대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어, 그래도 조심해 좋아요 조심해서 한번 여기다 접시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 오, 조심 오. 조심하세요 어떻게 옮겨야 되지? 그쵸? 뭔가 음. 자 이거 뭐갖고 있을까? 안 덮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덮으면? 그 맛있지 그쵸 그 촉촉하게 먹는 그냥 그냥. 국. 런 음. 내가 만들었으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웃음> 정말 먹으면서 해 먹으면 좋아요 희진이가 이 정도로 완료했습니다 하고 있어? 뭐야 아, 야두고 조심해 <웃음>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 없었던 일로. 음. 아, 밖에. 나 여기서 음. 이제 데코를 하면 돼요. 브라우니가 도착했으니까 이제. 네. 아, 시 다시, 다아 다시, 다시, 다어 진짜 뜨거, 대박. 만져볼래? 예? <웃음> 조심 조심. 뜨거 어. 뜨거. 어. 어디로 온지? 어. 옮길 지정. 아니 아니야, 하지만 옮길 곳을 하나만 옮길 정해줘. 그러다가 네. 저희 회사 터지는 거 아니야? 회사. 어디로? 회사.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짱 빠졌다 이거. 네가봤요네가봤요 네. 네. 이제 브라우니를. 야, 너 좋은 생각 났어. 뭐야? 이거를 여기다가 넣는 거야. 그럼 진짜 엄마 브라우니야! <웃음> 생각지못 못해. <웃음> 진짜 안맞 진짜. 안 <웃음> 잠깐만. 그럼요. 음, 음,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만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를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를 잠깐 음, 음. 좋아 좋아 음, 음. 잘 하고 있어. 오, <웃음> 어두워. 응. 음. 뭐해 보지? 아뭐 할까 했는데 이거 스프레드 스프레드. 응. 음. 음. 짠. 응. 짠. 보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이거는. 네. 어두두두두두 수... 바닥이 뜨겁구나. 언니를 위한 브라운. 오케이. 취한 것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만들어? 뭔가 이렇게 뭐 해도 될것 같아요 생크림이 네. 어디지 생크림? 우리 생크림 봤었어요? 생크림이 어디? 여기있어! 한번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어, 토스트 먹어야지 에코토스트 여기있어 응아 맞다 맞다 근데 진짜 언니 응저 땀이 나요 <웃음> 내가 아까 나땀 난다 할때안 믿고 <웃음> <해>. 나 원래 <웃음> 나 원래 얘기할 때땀 난다니까 <웃음> 어자자꾸저 진짜 열심히 했나 봐요 제가 누가 대서아 비비님 비 안녕하세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한빈 아 이게 아 맞다 아까 정은이가 아 리비가 전해달라고 한게 있었는데 아, 리비가 여드름이 났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웃음> 그래서 꼭 전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갑자기요? 응, 음, 그리고 해주가 매운 맛을 자꾸 인정해달라고 했고 응, 음. 올리비아에 올리비아에요? 왜 그래? <웃음> 올리비아에 올리비아에요? 올리비아에. <웃음> 조심하세요. 음, 알겠어. 올리비아 그래. 그리고 정은이가 이틀 반을 끊었대요. <웃음> 얘기 끊으면. 아, 너무. 멤버들이 얘기하고, 얘기해 달라고 한게 되게 많았는데. 음, 음, 음. 기억이 안 나. 맞아요 정해놨는데. 응, 음, 멤버가. 응. 음. 만족이니까. 하면서 음. 천천히 생각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빡! 아!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음. 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음. 많이 알려 드릴게요. 그냥 근데 저 계속 만들다가 음. 중간에 멈추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보여 드세요. 오늘? 지금 언니 저 토스트 먼저 만들까 브라운이 먼저 만들까 브라운이 <웃음> 그래 브라운이 나 브라운이 너무 먹고 싶어 토스트 만들 수니까 있 일단 네 브라운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저의 음? 예술 정신을 한번 담아서 만들어 볼게요 좋아요 좋아 좋아 그럼 내가 이게 브라운니 써도 돼네다 써줘 왜안 되지 움직임이 없어 좋아 <웃음> 망했어 나 어떻게 해전 진짜 안 되나 봐요 뭐. 이게 요리도 할수 있는 사람도 해야 돼. 잠깐만 플로버 오빈님이 지우야 그냥 인정하고 어. 인정하고 노래하는 줄 알았어 인정하고 동생이랑 매운 음식 때문에 싸우지 마 그래, 인정 못해요 저는 다시 늘수 있어요 근 언니가 요즘에 좀 약해지긴 했어요 왜냐면 언니도 약간 저보다 못 먹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건 아니죠. 음. 아 근데 제가 다 저도 약간 여진이는 이길 수있어 여진이는 김치만 먹어 약간 공기만 마셔도 하는 다 <웃음> 아, 공기가 맵지 않아 언니? <웃음> 언니? 언니 이렇게, 이렇게 매운데? 공기가 매운 거같아 얼마 전에 여진이 주황색 뚜껑이 얘기했죠 아 진짜 아니 <웃음> 여진이 짠꿍 갑자기 여진이랑 음. 제가 숙소를 들어가는 게 여진이 네. 이제 등교하는 길을 마주쳤었어요 음. 근데 갑자기 여진이가 너무 다급하게 음. 언니, 이거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웃음> 팀원이니까 저희가 누군지 모르잖아 서로 음. 그래서, 아 언니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아, 막, 옷, 저희 옷방 뭐 어딘가에 있는 뭐, 옷들 사이에 있는 아, 주황색 뚜껑? 이것 좀 음. 가져와달래요? 이러는거예요 그래서 어. 진짜 너무 황당한거예요 주황색 뚜껑을 어, 누가, 누가? 누가 가져와달래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어 일단 알겠어뭔 소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알겠어요 이러면서 집에 음. 갔는데 진짜 언니 그 음. 리빙박스 2만0 0 0 있잖아. 1 0 0 m l 백리사짜리 음. 그게 주황색 박그뚜껑인거예요 음. 이거를 누가 가져오라고 하는거지? 그냥 계속 너무 의문인거예요 갑자기 주황색 박스를? 근데 그래서 그 여진이한테서 그 캡처해가지고 받았는데 알고보니까 음. 주황색 뚜껑? 물음표 물음표 그 바로 밑에 위에 아. 있는 잠옷 좀 가져다줘 아이고 <웃음> 아이고 주황색 뚜껑을 가져와달라고 그걸 음. 주문했던 이제 리비는 또 까무라치게 된라고 다야, 진짜 다, 다행히도 그걸 발견한 올리비아해 덕분에 올리비아해가 저한테 와서 말해줬거든요 어? 언니 잠옷이라는데요? 이러면서 어, 근데.. 덕분에. 근데 희진아 그니까 <웃음> 이거 때문에 안보일거야 보여드릴까? 아니 브라우니의 이 열기에 지금 생크림다 녹아버렸어요 제가 생각한 그.. 그림이안나오잖아요 <웃음> 브라우니 브라운이. 브라우니는 따뜻하니까 제가 이래서 요리 안하는 건데 생크림이 녹지 않을까 진짜 여러분 아 이거 진짜 가까이서 보여드려야 돼 여기 <목소리> 미주얼이 <목소리> <목소리> <웃음> 지금 생크림이 다 녹아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말도 안 돼. 봉산 아, 과자 맛있는? 맛있는 과자 봉산 음. 저는 절대 그 과자를 제 돈으로 사먹지 않는데 음. 그 올리비아 혜가 먹는 걸 보고 너무 음. 맛있어 보여가지고 뺏어 먹었어요 계속 F에 누가 왜 F라 그러지? 누가 F? F? F 미국 방문을 원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땡큐 USA yes, 또 가야지 미국 지금 저는 솔직히 음. 뭐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브라운 만들었다 이거 약간 이상한데요 만들었다가 너 지금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어뭐 뭐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아. 있어 왜 이렇게 할 거죠? 자 제가 그럼 다시 해볼게요 신이가 히진이가 어려워하는 그아 이거 약간 여진이 진짜 좋아할 거 같은데 여진이 있나? 여진이 음. 아, 아니 저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뭐뭐 뭐, 뭐 해야 돼요? 제가 이미 아, 전제 생각했던 그림이 망가져버렸어요. 그럼 그냥 내가 요리해줄게 너 먹어. 그래요. 제가 잘 해볼게요. 자, 개서랑왜 그래서... 좋아하시는 거죠, 매니저님? 네, 이이 화이팅, 제가 요리를 그만하고 그만한다고 했는데 아 화이팅! <웃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요리를 그만하려고 하는 <웃음> <왔을> 거예요. <무서워. 웃음>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냐?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편안해서 좋아. 보는데 정말 이게 아까우셨나봐이 예쁜 브라우니를 갑자기 네. 눈에 빠트리니 오해할 뻔했다 괜찮아. 언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브라우니? 그거? 저 진짜 뭔가를 좀 그래도 해야 될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 저 생각났어요 살릴 수있지 화이팅 화이팅 자 일단 누텔라가 양이 적어요 저희 예매 냄새 다 가져갈게요. 아, 그래, 그래. 초코볼, 초코볼, 초코볼, 초코볼. 초코볼. 뭐해? 갑자기 짱구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죠? 예술품, 예술품. 네, 그래, 한번 믿어볼게. 자, 나나 그리고 저 아직 생일도 아닌데, 음. 최근에 갑자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는데, 음. 저기 이부 언니가 와가지고 음. 저한테, 야, 막 비몽사고 한 채로 뭘 주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이거 보니까 음. 모자 생일 선물을, 어머머! 어 벌써 이렇게 줘가지고, 제가 진짜 생일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엊그제인가? 음. 어젠가? 기다렸었거든요. 진짜. 딱 완전 제 스타일의 모자였어요. 진짜 이따 가서 한번보여줘 그래요. 자, 오늘 갖고 올라했는데 아침에 또 정신 없어가지고. 완전 그 힙한 힙하다야 되나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약간 힙한 힙한 그런 색이었어요. 좋아. 제가 장갑을 응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근데 이게 나는 약간. 뉴트라랑 바나나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 맨날 먹어 이렇 언니 위생을 안 지리. 나 뉴트라 진짜 맛있어. 아. 저희가 잼을 좀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응. 응. 멤버들도 사과잼이 요즘 빠진 이유를 알겠는게 응. 솔직히 식빵에는 어떤 잼을 해도 맛이 <목소리> 너무 <목소리> 맛있어요. <목소리> <야>, 굽기만 해도 <목소리> 맛있어요. 그래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우유랑만 먹어도 맛있잖아. 자고 이렇게 자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나나네 이렇게 해서 과자를 하나 남는 거 있니? 남는 거? 남아요 땡큐 자 아, 이게 요리를 하다보니까 확실히 많이 손이 끈적끈적하네요 그쵸 렇 어쩔 수가 없어 자 이렇게 해서 과자를 보시고 이번에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요? 럼 응, 똑같은 레시피지만 약간 다르게 해볼게 오오 기대할게요 그리고 식빵이 혹시 더 있나요? 혹시 식빵이 더 있나요? 식빵이 더 없어?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이거 그대로 이 레시피 그대로 그냥 멤버들한테 해줄까? 좋아요. 약간 다 좋아할 것 같은 맛이야. 내가 되게 단거 너무 좋아하는 리비도 좋아할 것 같고 비비언이도 너무 좋아할 것 같고 진짜, 진짜 좋아. 요리 이런 거 만드는 거 자체를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맞다. 왜냐면 진짜 약간. 중학생 때 약간 실기 시간에. 해보고 아는 것 같은데. 나도. 헐, 나 약간 그 가정 시간 알아 아, 가정, 가정. 가정 와, 가정이다. 나도 그 떡볶이 만들다가 응. 떡이. 왜요? 너무. 그 떡이 원래 산 것도 내가 약간 얇은, 얇은 떡? 응. 얇은 걸 사긴 했는데 금방. 풀어지는 거야 물에 음. 너무 굴렁굴렁해지고 이래가지고 아. 안타깝게 떡볶이는 죽었습니다 사망. 다 됐습니다 완성 완성 끝이야 뜻이야 끝인가? 어, 망한 거 같아요. 뭐 <웃음> 같아요? 망한 여태랑 <웃음> 망한 초코가유랑 <웃음> 어. 괜찮아 잘했어. 나는 그 원래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걸 봐요 왜? 뭐가 돼요? 난 원래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하는 <웃음> 과정을 지금까지 같이 봐왔잖아 누가 그냥 이것만 딱 내밀었으면 결과만 볼 텐데 난너 옆에 같이 있었으니까 그 하던 그 노력하는 모습에 정말 칭찬해 감사해요 사실 제가 이거 에 m 렌지로 주말 쓰려고 했는데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지금 보니까 추웠다 우와. 입니다, 여러분. 괜찮아 괜찮아 원래 네, 오빛들도 알고 있었으니까 그 별로 놀라진 않 그래서 다행이다 그치. 나도 못하는데 뭐잘 뭔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추해요 이제 보니까 나 약간 요리사 같은데? 그지오 언니 그치? 여기다가 이거를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아 내가 추언아한데 진짜... 아니야 알록달록해서 예뻐그런데 그래요? 그치? 감사해요 내꺼보다는 예뻐 추언니는 정말 예아 이거 진짜 음. 아 너무 슬프다 아니 저 근데 진짜 잘 만들고 싶었단 말이야 진짜로 진짜 잘 만들고 싶은데 알아 알아 잘했어 저는 오늘 정말 재미 이런 거다 버리고 진짜 응. 진짜 네 진짜 맛있고 예쁘게 만들려고 했는데 역시 예뻤어 예뻐 예뻐 예뻐요? 응 야! 여진이 줘도 되나? 여진이? 이거 여진이가 너무 좋아. 여진아! 가지고. 안, 안 된대요 안된대안된대 안 된대. 응. <웃음> 나중에 줄게 아 남으면 응. 남길게 남길게 <웃음> 외진이가 단걸 너무 좋아해서 특히 응. 이 잼을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 주... 이렇게 <웃음> <외진> 맛있는데 <웃음> 신났어 신났어요 <응. 웃음> 근데 응. 나는 이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브라우니 그래요? <웃음> 자, 음, 일단 근데 이거 음. 브라운이 요 요거랑 또 맛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저거랑. 음. 시식 한번. 아니면 이건 좀 위에가 촉촉해진 거니까. 맞아요. 음. 한번 시식을 음. 해줄게. 시식? 이 플라스틱 아, 포이크가 약한 건가? 조심해 이, 이, 조심 뽑고 조심, 조심 조심 음. 야 근데 괜찮은데? 약간 촉촉해 보여 진짜 꾸덕꾸덕꾸덕 이 위에 생크림만 바른거야? 네 생크림을 좀 녹였어요 약간 스며들라고 음 세럼이신처럼 어때요? <웃음> 아, <괜찮은데? 웃음> 잠깐만 이게 뭐가 잘못된거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내일 치과 혹시 갈수 있나요? 아. 너무 딱딱해요 멤버들 너무 맛있다 근데 달아 진짜로 달아서 괜찮아 진짜 아니 괜찮아 제형 맛을 볼게요 언니 아닐 수도 있어 언니가 가생이 먹어서 그런가? 가생이 좋잖아 너무이 부분 먹어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캐러멜 아니, 같은데. 요씨어서 넘겼어야 됐나 봐. 아! 안신기아니 <웃음> 여러분, 정정할게요. 캐러멜이야. 언니. 아니야 입술 발라주. 입술 발라줘. 음. 근데 난 너무 좋. 달다 <웃음> 목소리가 <웃음> 떨리는데요? 달아서 그래 달아서 진짜 달고 달다 음. 음. 아 <웃음> 조합이 좋다 우유랑 너무 맛있어서 진짜. <웃음> 우유, 우유가 있어야지 넘길 수가 있어 근데 진짜 더 먹고 싶은 맛이야 아 언니 먹지 마요 <웃음> 위에만 먹을게 진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이몇번돌렸죠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응, 음, 맛있, 아, 맛은 맛있구 약간. 아, 아. 아, <웃음> 아니, 짤라야라 <잘라내는 아니, 웃음> <잘라내는> 이거 약간 하면 <웃음> 할수록 약간 상추만 나는. 음, 없는. 위에 진짜 부드러워. 데 위에는. 응, 음, 응, 음, 알았어요. 자, 아, 이게 성공 작 성공 작이거 먹어봐. 말도 아, 안 된다. 먹을게요. 이거 좀 식었다. 여기는? 는음 멤버들 음 만들어 볼 거예요. 음. 멤버들 것도 만들어? 응. 음. 그면 이거까지 완성을 하고 저희 오비트한테 쭉 보여줄까요? 응. 음. 요거 것도 진짜 맛있는데. 아 이거 진짜 근데 지원이 토스트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야 그럼 출시해도 될것 같지? 음. 그치? 그치? 진짜. 너 거랑 내 거랑 세트 메뉴로 해가지고 토스트 잘럼나 브라운이처럼 달콤해. 근데 진짜 맛있어. 요 지원이 좋았어요. 그치? 응. 너것도 맛있어. 진짜 달아. 제꺼는. <웃음> 아, 아, 진짜, 진짜 달아. 오비분들 먹으면 위험해요. <웃음> 나, 나는. <웃음> 오, 여기, 야, 오지 마! 매우 <웃음> 무서 <웃음> 멤버들 거 여기 있어요. <웃음> 멤버들이 밖에서 토스트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웃음> 아무 일도 없었어. 괜찮아. 좋네요. 네, 자 이제 토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맛있게 먹여줄 거예요. 하나 가아 이번엔 파인애플 응. 같은 거 먹어볼까? 장소가 떨어. 아이 과일 있는 걸 생각을 못했어. 그러니까 어, 저희 엄청 어. 재료가 많은 거에 비해서 뭔가 활용을 못한다. 너무 멀리, 너무 응. 못봐 보고 있었어. 응. 난 이렇게 해도 못보겠 아유 야, 야 이렇게도 어, 브라우니. 바나나. 내가 좋아하는 누텔라 바나나. 서 아, 나도 이 친구가 있었는데 까먹고 있었네. 아이고. 아, 식빵이 많았구나, 우리. 응. 괜찮다. 좋다. 좋아! 그래서 어, 난 이거 진짜 근데 다 먹여주고 싶어. 응. 너무 맛있어서. 야! 빨래. 위생장갑. 왼손이 없었다. 왼손이 약간 이 없었다. 다좋아이맛이없요다린이와어다들남이노소다왼이없이 없었다. 왼손이 없었다. 이 없었다. 왼이 없었다. 왼손이 없었다. 왼손이 없다이없다 왼손이 같다 왼손이 없었다. 도손이 없었다. 왼손 그러면 이렇게 두 개, 하고 너 거까지 세개 완료지 응브라운이도 음. 있잖아 우리 응,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 뭔가 쫓는데 음, 음 맛있어 조금 깔끔한 접시 에 좋아 좋아 옮겨서 음음 음, 너무 좋다 내가 약간 한입 먹은 거다 이거 맛있어 이만 보 보여주고, 이것도 완성된 거를 쫙 보여주고, <목소리> 수, 자랑, 자랑 타임. 오, 이 친구도 있는데. 에이, 케, 케, 하고. 응. 그래. 이것도 만들었으니까. 만들었으니까. 그냥 하나 껴주자. 좋아. 완성됐나요? 응. 아, 아, 진짜 맞아요. 맛있어. 자랑 타임. 그래. 자랑, 자랑. 될가 봐. 응, 요거, 요 친구 한 번만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조심하세요. 어. 어. 아, 입술이 있나? 음. 잠시만! <웃음> 아니, 괜찮아요. 또로비탄테 가까이 가야 되니까. 네. 이거 아 근데 나 진짜 민망해서 못봐겠다 이거. <웃음> 아니야 야 진짜 이쁘다니까. 진짜. 짜잔. 추연이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누텔 음 초코잼 초코 과자 바나나 부스러기 과자 <웃음> 식빵 그리고 오. 파인애플까지. 음. 아까는 첨포도와 초콜릿도 있었던 식빵입니다 아 근데 색깔 조화가 진짜 예뻐요 그렇지 이름이 짱기로 응. 근데 그게 단점 <웃음> <웃음> 다음! 다음! <웃음> 아 여러분 이거 조금 먹어서 비주얼이 조금 더 망가지긴 했는데 자 짜잔 <웃음> 근데 진짜 괜찮은데? <웃음> 짜잔. 맛있는데? 진짜 네어 이름은 콘크리트 브라운이고요 <웃음> <웃음> 지어두신 오비 분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먹을래요 <웃음> 제가 사실은 여기로 초코블로추 라는 글씨를 썼었는데 아 너무 잘 보여요 정말 난 한눈에 알아봤어 오우 오, 감사해요 한눈에 알아봤어 그리고 요거는 그냥 만들어본 네. 토스트 <웃음> 토스트 이것도 그냥 만들어본 식빵. 식빵 아이고, 아이고 <웃음> 요리 방송 와 정말 재밌네요. 재밌네요. 너무 잘 살렸으니까. 아이고 행복해. 오늘 이렇게 브이앱 하면서 땀, 땀이 이렇게 많이 난적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오늘 맞아. 너무 굉장히 뜻 깊은 하루였어. 열심히 만들기도 했고 엄마. 제가 또 이제 요리를 이렇게. 했네. 이렇게 보여줄 때 접시에서 빛이 났어 <웃음> 진짜 너무 잘 만들어서 그래 저잘 만들었어 동상 동상 맞아요 메달. <웃음> 잘 만들었고 음, 감사해요 언니 덕분에 맛있게 먹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 먹었던 거를 약간 치우고 좋아요 우와 루틸라가 약간 무서워요 오, 이렇게, 이렇게 쫙 이렇게 침 흘리고 있다 그러니까 <웃음> 맛있다 근데 네, 진짜 네 이번 연도 생일도 이렇게 오비 씨랑 보내니까 진짜 귀엽던 cool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사실 원하긴 했었거든요 또 뭔가 그러니까 생일이니까 그것도 그렇고 맞아요 오비들한테또 이렇게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응 하고 싶었는데 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진짜 기츄 오잇뜬 기츄 예 어우 뭐야 상담이 여기로 와요 아이고 어서 주세요 우와,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 하수 언니도 이제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언니가 네, 다음에 좋은 기회로 지금 쓰던 뭐, 도야 지금 도던 거야? 임플리스 자, 김수 자, 추이 하울입니다. 하수 언니가 준 선물해 오는 하울. 네. <웃음> 자, 빨리 열어보세요. 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완전 잡았어 새년 새 기호 감사해요 언니 대박 그래서 엄마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웃음> 진짜 하슬맘 이거 지금 입어볼 수 있는 건가? 약간 덜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음. 와우 파리 있어 파리 그럼 언니 이거 휴, 귀여워 아 근데 추원이한테 좀길것 같은데요? 아니야 어. 하슬 언니가 내가 이제 이걸 먹고 네. 약간 사이즈 잘 맞으라고. 오! 크 라지 너무 좋아 <웃음> 감사해요. 라지 사이즈 마음으로. 눈을 막 이렇게 깜빡이면서 막 이렇게. 언제 저걸 보고. 눈물 향이 이렇게 해볼게요 저요. 어, 입요아침 뻗고? 자네 손 벗을게요. 자네 손 벗을게요. 네벗요 자네 을지을 네, 괜찮아. 그쵸, 조심. 어, 신발 들어가라. 들어가라. 됐다. 이렇게 하고, 신발 벗고. 손, 손, 손. 언니 이제 손이 이제 없어요 언니 이거 no? 아, <웃음> 아 귀여워 짬뽕 잘했네 짬뽕 잘했네 등가 머리카락 머리카락 아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 <웃음>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아이고 언니 맞춤이네 언니 맞춤이요? 괜찮나? 괜찮아요 하나. 어다해다해다 해, 해, 해. 하수님 저기 한 번만 에어컨 좀한 번만 어주세요감사요 <웃음> <웃음> 저희가 유리하는거좀 진짜 많이. 저희 목소리라도 좀 내요. 하유미. 와 아, 너무 귀여워. 진짜. 아유,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와 근데 이거 진짜 너무 편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잘 타다 입을 것 같아. 예 네, 괜찮은데요? 너무 좋아요. 편한데? <웃음> 너무 편해요. 어, 모자 모자. 아 수란님 고마워요 응 좋아 좋아 유성도응 좋아. 좋아 좋아 줄게. 응. 머리 다 넣어도 돼응 넣어줘 넣어줘 응, 넣어줘 마리 어리 넣어줘 야 입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기다려요 조금만 늘려주세요네 입어요 야네 근데 그거 어린이용이야 <웃음> 근데 저 <또> 라지살인데 진짜요? <웃음> 진짜요? 뭐, 그럼요. 지금 완전 딱 맞아요. 꽉 키진. 꽉. 응. 잘안 풀어지게 팀. 와 언니 감사해요. 짱 좋네요. 귀엽다. 나도 이런 거 한번 내 아이돌 인생에 한번 입어보고 싶었는데. <웃음> 자, 저의 세계선입니다 하진아, 하진아. 아, 키진아, <웃음> 건 아직 배송 중. 미안하다라고 왔습니다. 감사해요 언니. 미안. 봐봐요. 진짜 미안해. <웃음> <웃음> 이거 선도 진짜 이거 아 진짜 귀엽다 이거, 이거 진짜 너무 이거 너무 선도 이렇고 아, 좋아요 아 좋네요 이거 진짜 최고 같아요 이 장, 동물 나 거. 살면서 이런 거 처음 입어 아니 저 진짜 지금까지 봤던 동물, 동물 중에서 제일 귀여워 진짜 짱 구성은 행귄 같아 귀여워 언니 응 근데 네, 사실 저손이 있어요 뭐야 나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뭐야? 아 저희가 원래 아, 매 저희가 매년 생일마다 응.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가지고 아 퉁치자고 그냥 서로 안 사주는 걸로 퉁치자 랬는데 네. 그냥 아 저는 이제 뭐 사는 건 아니고. 와 이게 선물이야? 아니 무슨 소리야 언니? <웃음> 기다려보세요. 네. 제가 언니한테 아 이거를 언제 주지 언제 주지 되게. <웃음> 살래. 살래. 나는 근데 어제 그래서 가져올까 말까 했어 진짜 근데 아 진짜 귀여운 건데 나도 가져올걸 그래서 귀여워 <웃음> 아나가져올까 아니 아니 괜찮네요 왜냐면 아, 나도 어, 너가 약간 괜찮아요. 입는 걸 궁금했단 말이야 그럼 다음에 입어줘 저요 저요 아. 짜잔 <웃음> 언니에요 너가 그랬어? 제가 그랬어요 <웃음> 헐 귀엽죠 시 언니를 제가 이걸 대박이다. 그려놨었는데 언니 생일 때 주고 싶어가지고 야 너무 똑같아 미리 안 보여주고 진짜 오랫동안 이게 간직을 했었어요. 감사해요. 여기 보면은 고마워요. 이게 사진이랑 붙인 <웃음> 와 그런 것도 있어. <웃음> 사진 위에 그린 거야? 붙인. <웃음> 그 제가 대박이다. 가져에서 보여드릴게요. 가장 가장 아 이거 약간 캐리브식으로 이렇게 그린 건데 짜잔. 올레! 보이시나요? 오! 이거랑 이렇게 사진에 붙여서 이렇게 한거 귀엽죠? 언니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 사진을 저장을 했었다가 어느 순간 어, 이거 한번 그려볼까?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야 감동이다 아니 음. 너가 나는 약간 그리기 어려울 줄 알고 난 사실 너한테 부탁해보고 싶긴 했거든 아 진짜요? <웃음> 근데 너가 그리기 어려울 거봐 그냥 가만히 잠자 그래서 음. 아껴놨던 겁니다 고마워 잘 가질게 이대로 가지고 집에 가면 되는거지? 부족하네요 고마워 그래서 고맙다 고마워. 진짜 잘 그렸어 잘 가지고 있을게 내가 이거 잘 때마다 켜서 보고 할게 네 음. <웃음> 종일 미리 축하해요 음. 고마워 네. 너도, 자, 너도 축하해 감사해요 야, <웃음> 감동이야 먹어볼까? 좋아요 오빛들도 맛있게 보셨나요? 네. 맛있게 보니 봤냐고? 네 저희의 요리 방송 맞아 우리가 맛있게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봤을거야 그쵸 맛있게 만들었으니까 응. 맛있게 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희 이렇게 <웃음> 저는 더이상 네. 요리는 정말 이렇게 오빛분들에게 아, 정말 이렇게 보여 드렸어요. 아니, 좀. 너가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지 진짜 맛있었다니까? 그래요? 난 정말 진심이야. 진짜 맛있어. <웃음> 제가 음. 또 만들어 줄게요. 고마워. 그래, 이게와 그래. 좋아요. <웃음> 또만들었는데요 <웃음> 너무 좋다 아! 멋있겠다 네. 네. 아, 저렇게또기년만에 네. 저희 히츠 네. 계일 기념으로 브이앱을 하게 돼서 진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Yeah. 여러분도 재밌으셨나요? 네! 네! <웃음> 아, 다음에는 저희가 진짜 먹여주고 싶네요. 아, 진짜. 진짜. 지금 보고 계신 6만 명께 나중에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웃음> 정말 열심히, <웃음> 정말. 요리, 정말 요리 실력을 키워서. 저도 연습해서 응. 제대로 된 브라우니를 만들어드릴게요. <웃음> <거예요>. 너무 <웃음> 이거 <웃음> 말있 요리를 만들어 내려야겠 네, 약속합니다 여러분. <웃음> 좋아요 좋아요. 연습할게요. 얼굴만 봐도 재밌거든. 얼굴만 봐도 재밌내 얼굴. 네, 그리고 이제 한 조금 오비질과또 소통도 한번 해볼까? 좋아요. 너무 저희가 요리할 때또 멀티를 못했었어요. 아, 맞아요. 저도 사실 요리하면서 계속 흘리지 않고 뭔가 깨끗하게 요리를 하려고. 계 계속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저도 또 하나에 집중하면은 맞아요. 다른 일못 하다 보니까 잘. 네. 아이고. 제가 오늘 아이고를 지금 드는지 몇번 했는지 모르겠다. <웃음> 내가 세봤는데 한쉰두번 정도 한것 같아요. <웃음> 보고 싶었다고 다들. 맞아 네. 정말 저희도 많이 보고 싶었고. 저희도 진짜 보고 싶었어요. 맞아요. 선배. 진짜 멤버들이. 음. 그래서 저희 브이앱 한다는 거를 어제부터 맞아요, 어제 들었나 맞아요 어제 듣고 진짜 되게 좋아했어요 응진짜 음, 진짜. 감사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네 그리고 이제 이사했다는 아, 이런 오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저희 이사해가지고 맞아요, 지금 맞아요. 멤버들끼리 진짜 깨끗하게 살고 있어요 진짜 그치? 응 음. 이제는 깨끗하게 살고 있어 근데, 근데 어제 그전에는 아 그전에도 아니야 아, 맞아요. 맞아요 전에도 깨끗했지만 그 전에도 깨끗했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바닥에서 광이 나요 광이 우리. 나요 정말로 이제 거실에서 말하잖아요? <웃음> 메아리가 울려요 맞아맞아 맞아, 깨끗해다 그냥 거의 깨끗하게 다 치우고 저희가 또 깨끗은 해줬지만 어제 희진이가 단독방에 저희 지금 아파트가 전 아파트화 되고 있어요 아파트 이름화 이렇게 그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조금이라도 이제 어지럽히 펴지면, 펴지면 그냥 다 없애버리고 네.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다 버리기로 했잖아. 음, 네. 그럼 다 버리는 걸로. 그래서 난내거잘 챙겨놓고 있어. 그래서 저희 막, 방도 다 바꾸고 <웃음> 말했거든요. 음. 방 바꾼 거 되게 궁금해할 거 같지? 예. 지금 명, 나, 4명은 4명은 알, 알수네 명의 명령 알수 있어. 맞아. 응. 나중에 알게 되니까. 응. 기대해 주세요. 축하해 소녀들 이런 거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와우. 맛있다고요. 우유. 우유? 응. 하, 나도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 좋아? 히츠 서로 첫인상 궁금해요 그러는데 첫인상 우리 근데... 말안 했었나? 첫인상? 말안 했었어요? 언니 저 언제 처음 봤어요? 나? 응. 너그나 테스트 촬영장에서 실물을 처음 염져봤어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멋있다 히진이는 사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더 애기애기해서 놀랬어요 어, 진짜요? 사진으로 봐서는 <웃음> 이렇게 뭔지 알지? 이렇게, 아니, 뭐 그렇게 했는데? 아니, 제가 학교를 가서, 이제 학교에서 <웃음> 음. 집에 가는 길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버스 정류장이 서가운 버스를 쳐다보면 그게 희생이. 음, 아, 아, 아. 아. 그 쯤에서, 아, 아, 아. 그 쯤에서 계속 너의 그 얼굴을 보면서, 와, 진짜, 이게 나보다 한살 어리다고? 이렇게 했는데, 음. 너무 이렇게 뭔가, 섹시하고 멋있고 이쁘고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아, 신기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실물 딱 보니까, 애기 같은 거야. 아, 진짜죠 언제였지? 재작년인가? 응첫 그래. 음. 저는 언니 첫인상은 장... 응. 응. 어 그때 저는 전에 이언니가 응. 미리 얘기를 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네. 언니 이제 친구다 보니까 어, 되게 성격이 케활한 친구다 케활케하니까 케어. 너무 당황하지 말라 아 <웃음> 원래 그런 친구다 이런 식으로 설명 했어요 예를 들어서 도 설명을 했었어요 막 응. 토스트가 있으면 하세요. 입니다. 리반 님이 그 직접 이렇게 설명도 고자 <웃음> 하면서 묘사하면서 를설명했었거든요 네. 그때 저는 진짜 안 믿었었거든요. 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데 정말 언니가 음, 응. 저를 처음 봤을 때 말했던 대사 같은 아스트틱이 나요. 뭐? 제 손을 잡으면요 어, <웃음> 어? 어, <웃음> 아, 안녕하세요. 아, 진짜 팬이요. 비비드 자. 미적. 저 100만은 제가 봤어요. <웃음> 진짜 많이 돌려봤어요 아, 네, 100만, 아니, 100만 봤다 했다고. 우 언니가 막 몇십만인가 몇 대? 아이고, 바빠하는 건 그거 거. 그조회수에뭐 그거는 제가 본 거라 제가 본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 저는 또 아, 낯을 나, 가리니까 아 감사합니다 낯가렸어 낯가렸어 낯가렸어요 낯가린어몰랐어요 낯가렸어요 낯가렸요팬이에요 너무 예뻐 이쁘, 너무 예뻐 어요 낫까렸어요 낫까렸어요 낫까어요낫어요어요어요 그래서 <막, 그때> <웃음> 어때낫까 그 <웃음> 어, 보면 아직도 렸어요낫까어요 낫까렸어요 낫까렸어요 낫 나. 렸어요 낫까렸어요 서까렸 말도 안돼 <웃음> 음. 약간 그땐 테스트 촬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증명사진 찍듯이 찍겠나? 야. 완전 드레스 입고 이렇게 메이크업 막 맞아,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테스트 촬영이라도 <웃음> 나는 그냥 사진 관가서 증명사진 찍는 줄 알았는데 나는 <웃음> 난 진짜 단전하게 입고 한거알았어인 흰색 흰색을 <웃음> 아, 진짜 아, 그때 재밌었는데 맞아 그때 되게 추웠었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 그렇죠? 맞아 음. 그래서 저는 겨울이 좋아요 음. 저도 겨울 전 여름이 좋네요. 여름이 좋아. <웃음> <저는> <웃음> 여름 괜찮아. 저는 그렇죠? 추운 기질그 괜찮? 추운 게좀 그래. 응. 추우면은 이렇게 이렇게. <웃음> 이렇게 그렇죠. 아 러브를 엄청 많이 보내주시는데. <웃음> 러브 러브.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과일은 하나 둘셋 파인애플. 오, 오, 오 맛, 맞는데. 안 맞는데. 오 <웃음> 좋아. 우연해요 파인애플 좋아요? 응나 파인애플 아 그래 아가 먹고 너무 달아서 좋아졌어. 음 <웃음> 엄마 누라에게 인사해주세요. 하이 <Hi>, 누라 안녕. <웃음> 다음엔 저희가 또 요리로 돌아오게 될지 뭘로 돌아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요리를 돌아오게 된다면은. 응 이보언이나 김이언이나 그렇지 뭐 그렇지 그런 멤버들 이제 여진이 아 여진이도 생각보다 맞아요 이렇게 요리 방송 해보고 요리 방송 정말 고퀄로다가 진짜 네. 고퀄로 막막 뭔가 조식으로 나갈 것 같은 그런 조식이 조식 호텔 음식 막 이런 그런 음. 퀄리티로도 엄청 막 해보고 맞아요 하이 추아트 해달래 추아트 추아트 아 이게네 반성 나, 하나, 둘, 둘 셋. 펭킨 소리인가? 펭킨 아, 이거 진짜. 여진이는 왜 생각보다야? 어, 여진이는 요리 잘하는데? 응. 음. 음, 여진이 요리 진짜 잘해요. 여진이가 이제 그 그냥 꼬마 손으로 오미에 좀 이란 게 아니라 혼자서 뭘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오, 잘하네. 음. 아, 오늘. 포작 렌틸콩님이 그냥 먹방하자. 점점 <웃음> 이렇게. 예, 예, 예. 알수 있다. <웃음> <웃음> 정말 포비즈 오 너무 수고했어. 포비즈, 진짜 오랜만이다, 그렇지? 응, 포비즈, 포비즈. 제가 지은 거죠? 맞아요. 다른 개도 고마워요. 다른 개도. 맞아요. 그 얘기 진짜 하고 싶었어. 그 얘기 많이 해줘. 아아 진짜. 아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소녀 어떻게 썼는지 기억도 안 나는, 나. 나는 나는 너가 될줄 알았어. 아, 왜냐면 진짜. 우리 그때 밤에 네. 얘기를 이렇게 했을 때도 아 이거는 진짜 의미도 있고 솔직히 음. 솔직히 이렇게 수, 손글씨를 이렇게 말해. 음. 솔직히 손글씨를 잘 쓰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음. 사람들도 손글씨에 요즘 관심이 되게 많은 음. 거잖아. 근데 나는 그게 되게 자주 쓰는 뭔가 그런 손글씨보다 되게 아껴주고 싶은 손글씨라는 거. 그래 맞네. 나는 되게 악필이어서 그거는 신기했어. 그래서 저는 이제 어 뭐라 해야 되지? 어떻게 그걸 쓰고 현재 좀 되게 고민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아까 뭔가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그런 거여서 근데 제가 또그내세 네, 개를 세 했었거든요. 음, 맞아. 그래도 하나가 더됐는데 그게 너무 의미 있는 게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세개다 좋았는데 다 좋았어요. 하나는 해주가 이런. 응. 언니한테 윙크 보여달래 윙크 근데 사실 <웃음> 여러분 제가 윙크 진짜 못해요 보여요? 아니야너 다시 해 어? 하고 있는 거야? 응 왜? 네. 한 번에 짧게 해봐 눈이 딱 괜찮은데? 아 이게 이데잘이야 눈이 봐봐 괜찮아 예뻐 짧게 해봐 짧게 <웃음> 이렇게 아니 짧게 짧게 음 0.2초 짧게 하나 둘셋 이렇게 만 되잖아 다시 하나 둘셋 됐어 잘했어 잘했어 <웃음> 와 <웃음> 너무 감사하고 진짜 감동이라고 다 했었어 음. 다른 글씨는 이름이 뭐였냐는데 다른 글씨요? 응. 하나가 논산토끼라 <웃음> 해주가 지워준 게 창고문 그게 뭐야? 무슨 뜻이야? <웃음> 옛날 거 있잖아요 아좀 반듯한 글씨였어 이렇게 네모난 안에 맞아 그 맞아. 원래 응. 이름도 되게 좋았는데 응. 그, 그래서 아, 창호문 와 나도 이거 이름 지을 때 옆에 있었잖아 그래서 그때 아 나도 뭔가 오비치 들어가면 좋을 응. 그런 생각도 했고 응. 위성 네가 얘기했을 때 되게 좋았었어 응. 근데 오비치 이제 영어니까 그렇 응. 한글날 특집 히제 좋아요 음, 저희 너무 행복했고, 응. 저희 사실 이렇게 요리 먹방을 해서 원래 이렇게 완벽하게 요리한 걸 보여드릴 자신은 없었는데, 맞아요. 생각보다 되게 완벽하게 돼가지고, 응. 그치, 너무. 완벽해요. 완벽. 너무, 너무 만족해요. 완벽. 완벽, 완벽. 난 진짜 사실 맛있었는데, 그냥 되게 좋았었는데, 되게 안 믿으실 것 같아. <웃음> 진짜 이거를 직접 먹어봐야 돼. 이렇게 <웃음> 네. 따흘린히트에 <히츠의> <웃음> 요리먹방 정말 약간 고난이도였지만 네. 정말 재밌는 방송이었습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네 오랜만에 또 요리 대고맞아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우비들도 생일 축하해요 네 우빈도 생일 축하해요 <웃음> 한시간반 동안 진짜 요리도 하고 진짜 뭔가 보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많이 보여주고 했는데 오랜만에 진짜 네 노, 재밌게 약간 논것같아맞 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제 멤버들이 있는 것처럼 계속 <웃음> <티어만> 얘기했요다 <웃음> <웃음> 같이 한 브이앱 느낌인데 다음에는 다 같이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감사해요 오늘 너무 이렇게 브이앱 재밌게 봐주서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입주 생일 축하해. 입주 생일 축하해. 입주 생일, 축하해. 네. 생일 축하해요. 안녕. 안녕. 됐다. 가봐. 됐어? 와, 안 돼. 안녕. 너도 다음 토끼 탈 써야 돼. 봐요. 안녕. <웃음> 안녕. 고마워요, 빈. 안녕.